말을 합니다. 어, 남경이란 말은 물론 어떤 독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 사용된 그러니까, 어, 달마로부터 어, 5조 홍의 일위까지 <웃음> 어떤 인력으로 내려오다가 어, 조에이르러서 어떤 해령과 신수라라는 걸출한 양대산맥으로 이렇게 가지라, 아, 뱉어 나가는데, 북정신수를 중심으로 한, 선문파라 갔다가 우리는 북정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정선이라고 할때 이, 북. 그 다음에, 해령을 중심으로 한, 문파를 갔다가 우리는, 남정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이정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여기 남북이라고 하는 어떤 남북 개념은 중국의 장가, 장강을 중심으로, 장강은 우리 양자강이라고 그러죠. 어, 지리적으로, 어, 양자강을 중심으로, 어, 신수일파가 위쪽에, 어, 떤 소림사를, 어,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위쪽에, 어, 떤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북정선이다 아, 이렇게 말을 하고, 남종선은 어떤 해릉이저 광동 땅. 아, 지금은 중국에서 광동성이 제일 부자지만은, 어, 해릉 당신을 아더라도, 남, 남쪽 남오랑캐들이 예, 어떤 있던 그런 어떤 한족 중심으로 봐가지고 어떤 남만이라고 하는 남쪽 오랑캐들이 있던 그런 변방 땅이었습니다 남쪽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종선이다 아, 이렇게 말을 하고 북종선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어, 귀족분들하고 이렇게 에,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 북종의 에, 조사들이 선사들이 국사를 척천무라 그러죠 척천물을 중심으로 하 어떤 그 전후에 어떤 국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주위에 어떤, 궁중에 어떤, 왕실과 또 어떤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 어떤 불교를 많이 폈기 때문에 귀족불교라고 해는 자신이 출신이 나무꾼이다 그죠? 어. 여기 저기 어떻게 보면 좀 불조화적인 불주, 어떤 기색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어떤, 뭐, 뭐, 불로 폐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좀, 사실, 해능이 뭐, 저 유주에, 유주라고 하면 지금 북경주의로 갔다가 옛날 유주라고 랬어요 어, 범량이라죠. 범량에서, 유주 범량에서 좌천돼가지고 남쪽으로 왔다 그러지만 그건 뒤에 갔다 붙인 건지, 전지 그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해능 당대에 보면 아버지가 없고 홀로몬을 모시고 나무를 해가지고 생계를 이어하고 있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어, 정상적인 어떤, 어, 학교 코스를 배움의 어떤 길을, 밟지 못한 어떤 비정규적인 그런 어떤 코스를 밟아온 선인적인 어떤, 불교를 갖다가,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보통 남종선의 입장에서, 남종선의 입장에서 북종선을 한 신수 이후 한 200년, 100년, 200년 정도 가버리면 그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멸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남종, 해명, 남종은, 마저 도열를 거치고, 임재를 거치고, 오가칠 쪽으로 뻗어나가야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떤, 뭐사자상승장 어떤 그런, 어떤, 어, 뼈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음? 그런 입장에 봤을 때, 아직까지도, 어, 어 전해 내려오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어떤 남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년 중에, 선을 이해할 때, 선종을 이해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우리는 남종이라고 하는 어떤 종파 이데오르기 속에 한문을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선사상과 우리가 이해하는 선종 사아하는 것이 과연 남종이라고 하는 종파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일한 근교사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개방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반성을 아니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어, 우리 며칠 동안 남종다, 북종다, 이런 어떤 어 종파 이대 의지를 벗어나서, 어, 아. 종파 의에서 벗어나서, 어, 종파의 털, 털을 강히 벗어버리고, 어, 북종을, 과연 남종이 생각하는 북종, 남종에 의해서 비판되어진 에 북종이 본래 북종 본연의 모습인가, 아, 그 본인이 뭔지 알말안 되면, 우리가 이때쯤 되면, 야, 국조화 과연 복권시계 줄 때가 되지 않느냐. 아, 어떤 사상적인개방성이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그렇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어떤 정파의 걸음 속에서, 서져, 중국이라는 말장성, 말장성 그 안에, 안에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도습기 좋은 말로 뭐라고 랬어요 중국 사람들 되게 쓰기 좋아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차! 텐샤! 우리 말을 참 잘하거든. 그런데, 지금 사안에 트인샤라고 하는 것이 겨우 말장성 아니라, 말장성을 뭐라고 먹으면, 먹을 땅이라, 오랑캐 땅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어떤, 중국적인 어떤 그런 작은, 중국인들이라고 하지만은, 작은 어떤 그런 털속에서 갇히지 말고, 모든 사상을, 사상 그대로, 아니면 부처님의 중도의 입장에서 사상을 재단해야만이, 올바른 어떤 어, 살아있는 어, 사상이 될수 있다고 저는 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연중에 물떨어져 있는 종파 이데올로기 종파의 틀 속에서 어, 어떤 사상을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폭력은 사상을 수여할 수 있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 북종을 북종이 있는 그대로 남종을 남종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에, 어떤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에 분석을 시도해 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특히, 에 남경선을 도로선이라고 하는데, 이 도로선을 재창한 분이 중국 어 선불교에서 해령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령이 도로선을 재창을 했다. 그리고 이 도로선을 갖다가 중국 역사상에 중국 불교 역사상에 도로선 지위를 갖다가 획득한 분이 누구냐? 신혜라고 이렇게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택심에 음. 이렇게 해서, 해령과 음, 신혜에, 해령이 재창하고 신혜가, 신혜에 의해서 도로선 지위가 확립된, 재창 확립. 이렇게 해서, 사실 신혜의 사상은 해령의 사상에 거의, 에, 에, 거의, 어, 같을 정도 어, 상승한 이해라는 그런 면목 뭐 청년이 사실 없지 않아 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넝과 신의 어떤 성을 갖다 우면 어, 구체적으로 지시할 때 우리는 보너선이다. 아, 이렇게 에, 이야기를 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해넝 신의 어떤 남종선만이 그러면 보너선이냐, 아, 어떤 보너의 어떤 기치를 내 네, 그러냐. 이것은 음, 결코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어떤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먼저 도노라는, 어, 말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은 사실, 어, 지도림이라는 분, 남북조 시대에 지도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도림? 이분이 사실, 어, 도노라는 말을 가장 먼저 썼고, 어,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이론적으로, 어, 확인시킨 사람은 역시 같은 시대에 도승이라고 하는 아 어, 도생 길도자 마생자 도생이라고 하는 분이 도로성불론 도로성불론을 불어지셨습니다. 우리 한번해 볼까요? 도로성불론 저 뒤에 두사람 왔다라 안네다 같이 다시 도로성불론 아, 그렇습니다. 도로성불론을 도생 스님이 불어지셔가지고 도로의 사상을 갖다가 이미 남북조 시대 에 확립을 해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어, 천태지자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천태종 지자 승사가 어, 원본선불론원본지관이라고 아, 하죠 원본지관 부정지관 아, 정차지관 이게 어, 3지관인데 에, 정차지관 부정지관 원본지관이라고 하는 원본 동그란 자에, 동그란 자에 에, 동자에서 원덤 성불론 원덤 집안을 풀어주었습니다 물론 천태지하 스님은 해농 스님의 13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북정선을 갖다가 남정선의 입장에서 정수선이라고 말을 하고 남정선의 입장에서 도로선이라고 한다면 은 사실은 천태지하의 전차 집안이 북종의 점수선에 많은 영향을 줬고, 천태 원동 집안이 남종 도로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강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중국의 선경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달마 선경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달아를 중심으로 한 능가선이어야죠. 능가. 달아 선생님이 능가정을 중심으로 성법을 폈기 때문에 우리는 어, 닮마성법을 능가사 어, 능가사 서성사자 능가사 혹은 능가종 혹은 불심경 능가종에 나온 불심제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 불심제일이란 말을 달마가 어, 굉장히 어,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심경, 능가사, 능가종 이것이 우리가 어, 그때 당시에 닮마선의 어떤 이름입니다 지금은 달마음이철를을 어, 통일해 가지고 선이라는 중국에서 네, 어떤 달마음만이 이야기를 에, 하고 어, 있는 것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농가사와 농가촌이 한집을 이루고 거기 아울러서 천태의 천태선이 또한 한집을 이루고 거기다가 또 삼롱성이라고 있습니다 삼종어 우리 몇는도 사실은 사실 우두벌룡신에도삼년종에 속했다가 어, 어떤 우두종을 개설한 분인데 그래서 천태선, 삼년선 농가선 이것을 합해서 우리는 중국선이라고 정의를 해야만이 정확한 정의가 될 수가 있겠죠 삼론선 이세 선이 에, 결국 어떤 그 나중에 달마선으로 이렇게 귀결되어지는 통일되어지는 그런 어떤 입장이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선을 이해할 때 달마선 위주로 이해를 해가지고 달마선 달마 종 이외에는 이런 천태선이라든가 삼론선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종을 이해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은 특히, 어떤, 도, 어, 노선이라고 하는, 에, 선종과 도노선을 이해할 때, 선종, 그러면 어떤 중국에 많이 있는 어떤 종파불교, 어, 천태종, 화엄종 어, 떤 법상종, 어, 정토종, 율종, 어, 밀종, 이런 어떤 그 삼론종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어떤 종파가 있는 그 종파 가운데 하나로 어, 이해하는 방법이 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선종이 어떤 밀종을 제외한 보통 밀교라고 하죠 중국 밀종을 제외한 어떤 다른 여타 종파가 다 이룩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성립된 것이 선종이기 때문에 선종은 어떤 의미에서 중국의 어떤 선교를 다 아우르는 하나의 어떤 종파 선종이 어떤 종파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파를 아우르는 어떤 회통적인 입장에서의 선종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해가 하택신혜가 도노선 지위를 확립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노선을 주장하는 것은, 도노선을 세우는 것은 대승불교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아 북종신수계통이 특히 어떤 신수의 상수제자 보적스님 인데 이 보적스님 문화에 에, 문화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많은 선사들이 나와 가지고 어, 선을 쓰라매 있어 가지고 어떤 님이 굉장히 물러나게 되고 어떤 자기 해탈, 자기 구원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소성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가지고 하택신에는 도로선을 굳이 에, 주창하고 우리는 보통 어 잘못 이해하면 하택신혜가 아 어, 자기가 칠조가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갖다가 육조를 만들기 위해서 육조현창운동을 했다. 우리는 보통 그래서 육조현창운동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하택신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당시에 귀양살이를 하면서 정말 북종이라고 하는 어떤 낙양과 어, 그 서한 장안이죠 장안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제도권 어떤 기성제도권의 기적불교의 어마어마한 파워에 정말 그 어떤 신수의 어떤 국사적인 면모에 비해 가지고 해능이라고 하는 촌, 어떤 촌 영감 어. 그런 어떤 형편없는 어, 외형적으로 봐 가지고 형편없는 그런 어떤 해능을 어, 정통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기 종무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모, 수행자적인 면모를 봤을 때 하택 시내가 어떤 자기가 칠 조가 되고 자기 스승을 육조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을 넘어선 정말 정법을 바로 세우고 어떤 선법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어떤 간절한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이 도노선을 주장할 때 단경에 보면 도노 자성청경이란 말이 나옵니다. 도노자성청정은 해능 도노선의 핵심사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노자성청정 도노 그러면 은해능의 도노선에서 무엇을 수행하고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노 단박 에달은다 단박게닫 되면 단박 무게 되냐? 단박게다 기 위해서는 무슨 수행을 해야 되는가? 물론 이 돈어란 말은 포함되어 있는 말이 돈수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다, 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돈어 돈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돈수 돈어라고 해도 어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돈어 돈수 어 단박 깨달음과 동시에 단박 닦아 맞춘다 하여튼 그런 의미로 우리는 도노 돈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에, 이 당장에서 말한 도노 자성 청정 이란 이말 가운데서 우리는 단박 깨달음다뭘 단박 깨달느냐 단박 깨달기 위해서는 또 뭐예요 단박 돈수 해야 된다 단박 닭아맞춰야 된다 뭘 닦아 맞히나 무엇을 닦으며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수정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오면 닦고 깨달음의 문제. 그래서 선종에서서 있 수정론은 정말 어떤 중요한 위치를 뭐 선종뿐만 아니라 불교의 어떤 전사상에서 어떤 수정론이 가장 어떤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에, 도노선에서의어 가장 중요한, 에, 핵심 억구가 자성청정이라고 한다면, 자성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불교, 주, 어, 인도 불교, 중국 불교, 어, 이런 어떤 시문한 불교의 사상에서 과연 어떻게, 에, 발전되고 정립되어 왔는가를 우리는 한 번, 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갔다가 인도 대성 불교를 우리는 크게 말할 때 공종과 유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공종은 중간, 중간 음, 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앞에 붙는 말이 반야 공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유종은 아, 물론 유식을 말하고 있지만 은그 유식 계통에서 어제 나온 열애장 아, 열애장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인도 불교, 대성 불교에서 반야 공종과 아, 불성 유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종, 공종에서 말하는 반야의 사상과 아, 어떤 유종에서 말하는 불성의 입장이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닌가 실제 역사상으로 대립된 부, 어, 시기도 있었습니다. 대립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많은 학자들도 반야공종과 어, 불성 어, 유종이 하나로 결합될 수 없다고 라 어,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특히 어떤 일본의 학자들 가운데는 열애장 불교는 열애장은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음, 에, 책도 어, 나온 것을 어, 봤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반야의 공사상과 어떤 불성의 유종사상을 갖다가, 하나로 통합한 말이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자성청정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성. 불성. 자성, 심성. 자성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신성 자성, 법성 여러 가지로 어, 진여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그것이 곧 어, 불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청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에서 어, 청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청정 말 그대로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하면은 공이라는 뜻입니다. 필경공 어떤 단밀공이 아닌 필필경공 어 중도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대치도론을 보면 왜 공을 공이라고 하지 않고 청정이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공이란 말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허무에 빠져버리까 두려워서 공이란 말 대신에 청정이란 말을 쓴다라고 대치도론에 여러분들을 논하준 그 유인물 아마 대승불교 어, 편에 보면은. 그 돼지드론에 있는 말이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싶어서 청정이라고 말한다 라는 구절이 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청정이라는 말은 결국 공이란말즉 공이 그죠 그냥 단멸공 편공이 아니고 어떤 필경공 중도의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성청정이란 말은 본래 자성이 불성이요 어떤 공이 청정이라고 한다면 은 결국 이 말은 중도불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불성이 다시 말하면 무엇이 불성이냐 우리의 번뇌 망상 이전에 번뇌 망상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어떤 실제하고 있는 어떤 어떤 실체가 아니라 곧 중도가 중도가 불성이다 이렇게 해서 중도 자체가 곧 불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연기론에 유배되지 않겠지 그죠? 렇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중도가 곧 불성임을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삼론종, 중국에 와서 삼론종에서는 중도가 불성이라고, 가상길장이 자기, 저, 저술에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팔부 중도란 말 알죠? 팔불 중도. 8불 정도 모릅니까? 정말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대반야경에 보면, 반야경계통에 보면 중도는 8불 정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웃음> 생멸 <생명> 중도 <웃음> 어디 나와 있을 텐데 <웃음> 안 나와 있나요? 잘안 나와 있나? 생멸 중도 아, 어, 불생불멸. 불생하면서 어, 불멸하고 그 다음에 불상하면서 어, 또 어, 부단하고 그 다음에 불일하면서 불일 한일자 불일하면서 불이 다를 일자 그 다음에 하나는, 불레. 불레 하면서, 불거. 이것이, 삼론계통에서 말하고 있는 팔불정도입니다 팔불, 다 같이 팔불정도 그러니까 중도로, 중도로 갔다가 여덟 가지로, 어, 여덟 가지 불러서, 뭡니까? 불생, 불멸. 불상, 부당. 그 다음에, 불일, 불이. 이게 다를 잊자. 그 다음에, 불래 불거. 이걸, 어, 떤 중론. 중론에서 설명하고 있죠. 삼론계통에서 설명하고 있는 팔불중도. 이 팔불중도가 곧 불성이다. 부처의 씨앗, 부처의 성품이라는 것이 중생심 너머의 어떤, 어떤 고립적으로,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절대심이 아니라, 그것이 불성이 아니라, 불성이 곧 팔불중도가 불성이다. 이렇게 대성불교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가 불성이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중도불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같이 중도불성. 중도를 불성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불성인가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어, 열애장 사상을 까딱 잘못 이해하면 우리 사람의 중생심 너머의 어떤 불심이 따로 있는 걸로 그래서 참선을, 참선을 할 때도 번뇌망상을 갈고 닦아가지고 번뇌망상이 다한그 너머 동네에 그 너머의 어떤 청정심이 별따로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어떤 우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성불교에서는 중도가 불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중도불성을 갖다가 경쟁에서는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자성청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도불성, 중도불성. 자성청정. 자성청정 그래서. 자성청정이라고 말은 내용은 곧 중도불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도로 자성청정한다면 뭐예요? 뭘 단박깨달는단 말이에요? 중도불성을 단박깨달는 것이 곧 도로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도불성을 단박깨달은 이 도로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단박 도로하게 해서는 돈수 어 깨다 따끔이 야 되는데. 그 닦으면 무엇을 닦겠는가? 그것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어 중도 정관, 중도를 바로 어 볼줄 아는 이 중도 정관을 갖다가 어 닦고 아까 이야기한 뭐야 중도 불성을 깨우치는 거. 그래서 앞에 돈을 붙이면 돈수가 되고, 돈을 붙이면 도로가 된다 그러죠? 그럼 결국, 해능선에 있어가지고, 해능 도로선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어떤 도로라고 했을 때, 돈로는 중도 불성을 단박에 깨닫는단 말이고, 중도 정관을 단박에 닦는다. 닦아 맞춘다. 이런 의미로 앞에 돈을 붙이면 된다. 이렇게 돈을. 이런 의미로 우리는, 어, 도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해농선이 결코 대승불교의 사상과 어, 무관하지 않고 대승불교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해농도노선의 어, 중도불성 자성청정의 어떤 사상이 어떤 실천적으로 어, 실천적으로 보통 당경에서는 반야바라밀행이라고 합니다. 이 반야바라밀행은 경전에 나오는 말이죠 어, 어떤 반야행이 나오는 이 반야라고 했을 때 육바라밀 가운데 뭡니까? 마지막에 있는 지혜 바라밀, 반야바라밀 말한다. 그러죠.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했을 때 육바라밀 중에 맨 마지막 하나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앞에 오바라밀을다 안아들인 반야바라밀 다시 말하면 육바라밀 전체를 아우르는 반야바라밀 행이 바로 어떤 최상성이라고 이렇게, 경전에서는 쓰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종으로 넘어오면서, 선종으로 넘어오면서, 이반야비 반야바라밀 행이 무슨 행으로 바뀌느냐 하면, 무주, 없을 문자입니다. 무주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 해농 도노선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의미가 바로 무주행입니다. 그러면 이 무주행이 행위, 반야바라밀행이 행위, 과연 해릉선에서 중국 선종에서만 표방하고 있는 사상인가, 아니면 전 불교를 관통하고 있는 회통할 수 있는 사상인가를 우리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눠준 유인물. <웃음> 7페이지에 보면은, 7쪽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대성불교문 때1 번호 13번 붙인 말이 나온다 그러죠? 뭐라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불법은, 에, 한 종이요, 한 맛이다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를 면하고, 어, 해탈을, 어, 얻는 어, 맛이다.